저는 사람들에 대한 사적이고 친밀한 감정, 낭만적인 분위기와 여운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 스스로를 긍정하려는 끊임없는 분투에서 비롯되고요.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다 실제 제 주변의 사람들인데요. 저는 종종 그들을 통해서 저를 새로 알게 되거나 그들의 내면에서 저와 비슷한 부분을 발견하고 꾸는 꿈이 비슷하다거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한 찰나의 순간들을 그림으로 기념하고 싶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미술의 분야 중에서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그리는 과정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휘두름으로 빛과 그늘, 공기,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이 아직도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저는 그림을 단숨에 풀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종종 같은 그림을 여러 번 그릴 때가 있는데 짧은 호흡으로 그리는 편이 찰나의 느낌을 더잘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을 그리는 이유가 구석구석 곳곳에 있기보다는 큰 인상과 몇몇 부분의 포인트에 있고 그런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너무 그림을 오래 보거나 만지게 되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미디엄을 다양하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주로 갬소를 단독으로 사용하는데요. 여러 휘발성유 중에서 갬소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냄새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건성유를 쓰지 않는 이유는 번짝이는 느낌이 제 그림의 분위기가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이전에는 그림 안에서 두께나 질감, 반짝이는 정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갈키드나 아마 크리스탈 같은 미디엄을 섞어서 그렸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부분을 붓터치의 모양이나 물감의 농도로 조절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어렵긴 하지만요. 여전히 가끔은 다른 미디엄을 섞기도 하는데 그건 원하는 붓질의 속도나 번지는 정도가 갬술만으로 구현하기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물감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직 특별히 없습니다 브랜드별의 특징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지만 데이터가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감을 고른 일은 늘 설레면서 어렵습니다 마음에 드는 실수들이 모여 그림이 완성됩니다 온전히 직관에 맡겨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편인데요 사실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두고 진행하고 싶지만 늘 상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그림이 예상했던 구상과 터치의 실패가 힌트로 연결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땐 같은 그림을 여러 번그리곤 하는데요. 그렇게 새로 그릴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버전은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그림으로 그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자주 찾아오는 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속도보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속도가 더 빨라서 다 그리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잊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알맞은 전시나 기획에 맞춰서 다시 꺼내서 그려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전 쇼컷은 솔직하고 단순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꾸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스스로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어, 좋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보다는 못하고 부족한 것들에 더 집중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들은 이것저것 다 그림 안으로 끌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기에는 어색하거나 억지스러워 보이는 그림들이 많이 있었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애정하는 몇몇 그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림을 왜 그리고 있더라?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봤던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어서 잘 그려내고 싶어서 그리기 시작했었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멋져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한번 그려보자 하는 생각으로 개인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의적인 부분도 사실은 엄청 의식했어요. 프로파간다적인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성임을 표현하는 기호 없이도 여성을 잘 재현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탈코르셋의 실천 중의 하나인 쇼컷을 제목으로 골랐습니다. 물론 영화의 짧은 장면이나 지름길과 같은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요. 어떤 시류를 맞추려고 일부러 여성들만을 그림에 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크로키를 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그려왔는데요. 제 주변에 여자인 친구들이 많고 여자인 선생님들, 여자인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림에 담기는 분들도 대부분 다 여성이 되었고 그래서 예전부터 왜 너는 여자만 그리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주변에 주로 여자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느낀 것을 솔직하게 담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인 의식, 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모집단을 관념적이지 않게 표현하고 싶었고 여성인 친구들과 공유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 기쁨이나 즐거움 외에도 허무함, 분노, 냉소와 같은 좀 복합적인 감정들을 화면 안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여성주의를 공부한 것을 불어 그림에 1대1로 대응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의식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려오면서도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하는 인물을 그림으로 옮길 때 어디까지가 제 주관이고 어디서부터가 우려함이 되는 건지 같은 것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만족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도 모델이 되어주신 분의 기분이나 만족도가 좋은 재현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없기도 하고요. 모델분들이 상처받게 되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항상 저의 좋은 의도로 통쳐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캐치하기 위해서 저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순간을 주로 그리는 편인데요 드로잉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그 사람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익숙해져서 개의치 않아 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이래도 되나? 하는 어떤 질문이 아직도 명료하게 딱 결론 짓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씩 결이 다른 그림들을 계속 그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보여드리면 어색하고 서툴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많이 망쳐보고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그림만 그리면서 생활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들로 작업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때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어 일정한 루틴을 꾸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업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제 모든 작업들이 생을 통틀어서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 만든 다큐멘터리처럼 주변 사람들의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를 고스란히 화면 안에 담아내고 싶습니다.